또 쇼핑을 했지요. 제가 바지를 두 개를 샀습니다어디거냐면또아우가바시에요 근데 이번에또 왕창 싸게 샀 거든요. 오, 우야 이거. 는 되게 오래된 이 이거, 이거, 이싱이돼이네뭐거 이거, 제가 항상 쇼핑할 때 웬만하면 정가 주고 잘안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오레가시 바지 두개산 김에 제가 옷살때 저렴하게 사는 방법 평소에 아오레가시를 구매했던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꼭 아오레가시가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사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몇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바지 구매한 젠테 라는 사이트거든요 젠테 사이트가 좋은 점이 가격이 진짜 싸요 보통 아우레가시 바지가 4-5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지가 정가가 64만 8천원인데 어플 할인받아가지고 29만 3천원에 샀어요 이게 지금 중고 매물 가격으로는 뭐 싸게 떠도 30만원 후반 거의 40만원대거든요 근데 새 상품이 29만원에 떴을 정도니까 되게 저렴한 거죠 되게 저렴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젠테 세일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가격대가 괜찮은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소저들. 후드도 21만원이면 뭐 그렇게 막 싸진 않은데 그래도 싼 편이죠 거의 30만원대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인데 21만원이면 되게 괜찮은 가격 같아요 그리고 이 빅빅키 가디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잠깐 살짝 나왔던 건데 아 사이즈가 많이 없긴 하다 그래도 이런 가디건도 보통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정도 하는데 33만원이니까 굉장히 싸죠 첫 번째 추천한 사이트인 젠테에서 가장 장점은 파워 정품이다 부티크에서 직접 바잉해오는 정품이고 두 번째로는 새 정품인데 매물급으로 싸다 근데 단점이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어미세 같은 사이트에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품절 이되게금방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는 장점에서 오는 단점인거죠 그리고 단점이 또 있는게 배송이 한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서 배송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오케이 월 이런 데는 전날 에 구매하면 다음날 바로 오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래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거는 계속 눈팅을 하다 보면은 심지어 지금 세일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사고 싶어 그러면은 젠테 인스타라든지 그런 소식들을 빠르게 받아보면 남들보다 빠르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아오레가시 뮬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제가 23만원 주고 샀어요 이게 지금 거의 40만원대에 나온 제품인데 물론 사용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아이템을 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오레가시 필로우백 이런 것도 지금은 아마 품절된 컬러라서 30만원씩 할 텐데 지금 22만원은 팔고 있고 근데 이렇게 카온 부츠, 올리브 이런 컬러는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거는 정가에도 품절이 되는 걸로 아는데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은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높다 아 여깄네 아오레가시 나비 흑청 33 사이즈 38만원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 29만원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산거죠 진짜 싸게 산거고 당근마켓이라고 뭐 책상만 판다거나 이런건 아니고 좀 아오레가시 같은 이런 제품도 특템 할수 있어 가지고 사이즈만 맞다면 나쁘지 않은 사이트죠 공통된 장점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매물이 많다 그리고 거래가 편하다 대신 단점은 인기 아이템 위주 아니면 조금 기본 류의 흔한 아이템들 밖에 없다 특템하기 쉽지는 않다 눈팅이 많이 필요하다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당근마켓의 단점은 지역 한정이 너무 심하다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는 특템을 하기 쉬운 걸로 아는데 지방 쪽이나 생각보다 당근마켓이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 당근. 음마켓의 단점이 될수 있죠 여기는 아마 작년쯤인가? 새로 오픈한 그런 매물 사이트로 아는데 최근에 좀 폼이 올랐어요 최근에 굉장히 매물도 많고 이런 뭐 디자이너 스포트라이트라든지 10만원 이하의 스투시 상품 모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편집을 많이 해놔가지고 약간 온라인 빈티지 편집숍 같은? 제가 여기서 판매도 되게 많이 했어요 판매도 지금 보니까 56개나 했네 56개나 해서 사기도 편하고 되게 팔기도 편한 사이트인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보다 훨씬 매물이 많아요 좀 매니아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희귀매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그런 거랑 좀 스타일쉐어 이런 거라든지 그 안에서 놀수 있게 많이 만들어 놓은 어플이어가지고 단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 많이 추천드리는 사이트예요 그레이드는 가장 특템하기 좋은 매물 사이트입니다 지금 인기 있는 제품부터 완전 예전 아카이브 제품까지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가장 많다고 볼수 있고 근데 이게 해외 사이트라고 해서 영어를 못 하신다거나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구매하는 거는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어플 들어가셔서 검색 탭 눌러가지고 이렇게 아오레가 시칩니다 아오레가시 매물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어? 이거는 어, 내가 살까 말까 하던 건데 지금 아오레가시의 패딩 셔츠가 원래 200달러인데 지금 180달러로 할인이 들어가 있네요 할인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오퍼 버튼이 있죠 162달러 사이즈를 보시고 사이즈가 맞다고 싶으면 48 사이즈네요 패딩 셔츠 48 사이즈면 은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그럼 패딩 셔츠들은 부피가 되게 커서 4파을 해도 맞을 거예요 한번 사볼까요? 그래서 오퍼 추천하는 금액이 있어요 162달러 근데 이거 아마 이거보다 낮으면 은 기분 나빠서 차단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으로 좀 매너 있게 해서 리뷰 오퍼 누르면 은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미국 배대지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금액이랑 여기서 바로 직배송으로 오는 금액을 비교하셔가지고 배대지를 사용하면 어차피 10달러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을 생각했을 때뭐 조금 더 합리적인 걸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총 금액이 한국으로 직배송을 했을 때 187달러니까 관세가 안 붙겠죠?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페이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오퍼가 들어갔죠 이렇게 Your binding offer has been sent 이런 식으로 시즌 지나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한 번씩 판매자가 잠수를 탈 때가 있어가지고 배송이 엄청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외국인분들이 좀 매너가 있으셔가지고 풀거래 잘 해주십니다 풀거래 다 해주셔서 근데 현재 지금 인기 있는 아이템은 오히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뭐 관세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더 비싼 경우가 있으니까 200달러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하셔야 좀 합리적이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렇게 4가지 정도의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일단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눈팅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오랜 기간 많이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좀 실패도 많이 하고 매물로 샀다가 다시 매물행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많이 사다 보면 감이 생기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좀 득템 많이 하실 수 있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새 상품을 정가로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왜냐면 4, 5 0만 넘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네 가지, 네 가지 사이트 참고하셔서 좀 합리적이게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뭐 쇼핑이나 그런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궁금한 점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